김스카이, 니가 이겼습니다 솔직히 소닉 포시즈를 이길 게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하게 라스트 갓바다를 찾아오셨네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공물이나 하나 받치고 가겠습니다 울트론 피규어 에이즈 오브 울트론 당시의 위험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정이 가능한 받침대와 화려한 LED 조명이 달린 이 피규어를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회전 기능은 없어요. 그냥 내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아쉽게 패배했지만 다음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만. We're in that game now. <웃음>